만편히 커피를 마시거나 길을 가게언제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이젠지쳐가 Oh out of, out of my mind. I've been setting my h o u s e for the 7 days in a row. 도대체 언제 부터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. Been a i e c n t e a n a i s o n a s a r i o n n a i s e d a m e o a i e n s e s 성함 한번 서해주고 1층에서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성함을 만들 습니다이것도하는요하는 겁니다, 필요한 시말씀해주 네, 아, 네 겠습니다 네, 아인커피라 빨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끓지 마시고 흙벙여서그라고요 보내드릴까요? 네 감사합니다 안녕 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You got all out of my mind I've been i n g my h a t All the seven days a n r o l 맛있지. <놀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아, 진어 아, 어